안녕하세요. 써니텐입니다. 최근 들어 베트남에서 많은 환전 관련 사기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환치기 때문인데요. 베트남 교민 단톡방에는 하루에도 수많은 환치기를 하기 위한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민들은 왜 정식 송금을 하지 않고 환치기를 할까요? 첫째는 빠르고 편한 장점이 있습니다. 해외 정식 송금 시 국가별로 요구하는 정보는 조금씩 다르지만 대표적으로는 해외 송금 신청서를 작성하며 수취국가 해외 송금 계좌번호, 스위프트코드, 은행명, 은행코드, 지점 수취인 이름, 주소, 전화번호,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 등 많은 것을 기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죠. 그래서 한국에서 송금 시 위의 내용을 알고자 하면 베트남에 있는 수취인에게 위의 정보를 다 물어봐서 확인을 해야 하고 그 정보를 알려면 수취인은 은행에 가서 확인을 하거나 인터넷을 검색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거기에다가 기본적으로 해외송금의 경우에는 송금수수료와 전신료, 수취수수료 등의 여러가지 수수료가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송금 시에는 해당 금액 소득이 어디서 발생했는지 가능한 증빙서류나 혹은 한국에서 해당 금액을 이전에 가지고 왔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즉, 베트남에서 월급이든 장사든 소득세를 내고 벌었다는 증빙자료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이러한 복잡한 절차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는 정식 송금이 아닌 빠르고 간편하고 수수료 없는 환치기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작용이 있다면 당연히 부작용도 있는 법이죠. 잘 아는 지인과의 거래 혹은 검증된 기간을 통한 환치기가 아니라면 당신은 피해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돈만 잃는 것이 아닌 한국 입국구 경찰서 정모를 하게 될 수도 있고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풀어드릴 테니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고 이러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저는 환치기 수법 사례에 관한 영상을 제 채널에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에 소개된 환치기 사기 사례를 요약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자가 원화 입금, 피해자가 동이나 달러를 전달할 경우 동화나 달러를 받은 사자는 갑자기 와이파이가 안 돼서 혹은 보안카드를 잘못 가져왔다는 등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이체가 안 되는데 집에 가는 대로 바로 해드릴게요. 걱정 마시고 그냥 들어가세요. 라고 말하며 잠수를 탑니다. 사자가 달러나 동을 전달하고 피해자가 원화를 입금하게 될 경우에는 공항 환전소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지만 10만 동 사이에 만 동짜리를 섞어넣거나 몇장 적게 주거나 귀차니즘이 발동하여 여러 번 확인해야 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니면 일부러 사람 많은 시외에서 만나서 베트남 사람들 많은 곳에서 큰돈 보여주면 표적이 될 수도 있다는 라 생각을 가지게 만들어 일부러 돈을 세세하게 확인 못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요즘은 이와 같은 사례가 많이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께서 조심하시게 되자 조금 레벨업된 환전사기꾼들이 등장하였습니다. 그들은 본업 또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죠. 대표적인 사례로는 보이스피싱, 불법 토토, 마약 및 불법 무기 거래 등으로 사용된 대포 통장의 돈을 현찰로 인출하기 위해 환치기를 이용합니다. 특히나 이 중에서 보이스피싱에 의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방법 또한 많이 진화하여 과거 금융업체를 사칭하며 통장에 큰 돈이 인출되었다는 고전적인 방법에서 요즘은 개인정보를 완벽하게 조사 후 본인의 자식을 납치했다는 사례부터 페이스북으로 접근하여 카카오톡으로 친구 추가 유도 후몽캠 피싱을 하는 사례까지 정말 다양해졌습니다. 이번 편에서 말씀드린 사자들의 환전 수법은 원화 입금 후 달러 혹은 동화의 수령이 대부분입니다. 즉돈 세탁을 하기 위해 캐시를 받고 해당 대포 통장을 날려버리는 케이스죠. 그들은 왜환치기를 할까요? 쉽게 말해서 정식 해외 송금 절차를 밟게 되면 초반에 말한 대로 보내는 사람의 신상 정보가 은행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수취인의 정보 또한 남게 되고요. 때문에 그들은 개인정보가 남지 않는 교민간의 거래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대포통장의 돈을 계속 보관했다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 순간 경찰은 해당 은행을 비롯하여 모든 금융업체의 예금주 명의로 된 모든 금융 관련 거래를 정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한 통장의 돈은 찾을 수도 없게 되므로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여 이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빠르게 환전을 통해 현금으로 본인들이 사기친 돈을 수령하기 위함입니다. 환치기 거래를 마치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사건이 접수된다면 환치기 피해자들은 사짜들로부터 입금받은 돈은 물론 기존의 통장에 들어있던 모든 돈이 거래가 막히게 되면 물론 본인 명의로 된 모든 금융거래가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막히게 됩니다 빠르게 금융거래를 풀기 위해서는 한국에 가서 은행과 경찰서를 방문해 조사를 받으며 사자와의 카톡 내용 및 당시 정황 등 모든 썰을 풀어줘야 하고 추가로 피싱에 당한 피해자가 합의를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고 무한 대기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죠. 베트남 교민들이 모인 환치기 카톡방에는 환치기 사고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지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직접 만나서 거래하고 거래 시에는 만난 사람의 통장명의와 여권을 확인해서 본인이 맞는지 확인, 원격거래는 위험하니 주의요망, 타인의 이름으로 송금되는 것은 위험수위가 별이 다섯개예요. 만불 이상의 고액 거래를 통해 피해자들 또한 외국한 거래법 위반을 유도하여 신고를 하는데 불안감 생성 유발 다 필요 없고 그냥 모르는 사람과의 거래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환치기를 하지 않고 복잡한 절차를 밟아가며 은행을 통한 해외 송금을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제가 빠르고 간편한 환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중은행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수료와 신속한 송금 처리 등을 장점으로 내세우며 해외 사업자나 근로자 및 유학생 분들이라면 이제 필수가 될 어플입니다 금융감독원은 2017년 7월 소액 해외송금업 제도를 실행하였습니다. 이 제도란 금융회사가 아닌 핀테크 업체 등상법상 회사를 통해 동일인당 일정 금액 이하 해외송금을 허용하는 제도인데요. 2019년 5월 기준으로 한 건당 3,000불, 연간 3만 불 이하로 이 액수가 많이 완화가 되었죠. 현재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가시면 소액 해외송금업자 일반현황이라고 총 25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플마다 차이가 있지만 제가 이용하는 어플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00만원을 한국에서 베트남 통장으로 입금 시 네이버 매매의 기준율에서 12,800원 정도의 수수료가 나가더군요 300만원의 경우에는 38,400원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액수에 따라 수수료 또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미니멈 수수료가 5 0 0 0원 정도라서 만원에서 2만원 송금하게 될 경우에는 송금액 대비 많은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니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어플의 경우 최초 가입시 포인트를 주어 그만큼의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어플도 있고 상품권을 주는 프로모션을 하는 어플도 있으니 잘 찾아서 많은 혜택을 보시고 이번 편에서 말한 사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TMI로 이 영상을 보실 수도 있는 대포통장 판매자 분들께 알려드립니다 두 남자가 정육점에 방문을 했습니다 정육점 주인이 잠시 다른 일을 보는 동안 그들 중한 명이 고깃덩이를 낚아서는 다른 한 명의 외투 속으로 재빨리 숨겨버렸죠 정육점 주인은 고기가 순식간에 사라진 것을 알고는 두 남자에게 소리를 칩니다. 하지만 고기를 훔친 남자는 자기에게는 고기가 없다고 발뺌했고 고기를 몰래 숨긴 남자는 자기는 고기를 훔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위의 이야기는 이소부와 중 정육점 주인과 손님의 내용인데요. 거짓말을 한 부분은 없지만 그렇다고 위의 행위가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